턴미 라이프 나중에 말고 지금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거 뭐야? 얘기해봐요 저서 참나무 벗살 올 일이 없던데? 너무 늦은거야? 응 이 버섯 툴라이 비가 많이 와갖고 금방 오픈돼. 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요. 어, okay. 그 다음에 여기에 늙은 건데 이게 아직도 에러보해왜 그런가면? 근데 지금 이게 좀 따뜻해 수즈 간데. 이거 벌레는 안 먹었는데 늙어 버렸어. 요거 이런 거는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어. 이렇게 피 하면. 무슨 버섯이라고요? 이거? 스템퍼 스템퍼드. 스템퍼드. 맛있한미 라이프. 먹는 버섯은 이렇게 뒤져보면 이렇게 자국이 있어. 탄탄하지가 않고 이렇게. it grows o v e 여기 이숲 속에 가시가 엄청 많더라고 조심해야겠다 와오이 wow. 버섯이 한 또 있어요? 한, 또 있어. s 있어. 있어. 나무가 있으니까. 응. 응. 그 그래, 응. 응. 응. 응. 응. 아, 응. I think so. I think so. I think so. I think so. I think so. I think so. I think so. I t i I t s b e a u t i f u l I d o n t k n o w w h a t i t i s 응. 이마시루 n k 지 o I t h i 같아요. <웃음> <저>? <웃음> 내가 하나 뽑아볼게. 응. Look at oh. it. Mm. Oh, it's so pretty. There's a e It's beautiful. Grow it grows like this. Ah, uh this -huh. is a c o t t bush. It starts to grow mm. like this. It's l i 요 e babies. I can't eat this one. Wait a It was 뭐, some kind of mushrooms. I don't know. Okay. Uh. Beautiful, isn't it? This is a l s a b l edible. h e c a u s e u s u a n edible mushrooms r e eaten by i n s c t h Ah. h Ah. Ah. a e Ah. Ah. a Ah. Ah. Ah. h Ah. a Ah. a i Ah. Ah. Ah. Ah. Ah. Ah. 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h. a a h h 그 밥도 안먹는데요 네, 네. 이거 보세요 여기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네. 그 이게 뜨거잖아 계속 걸리네 아 음. 어, 가시가 진짜 많아 여기도 <웃음> 아, 여기도 있구만 한미 <웃음> 라이프 <웃음> 네. <웃음>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두 분이 다칠까봐 이게 비가 안 왔으면 <웃음> 예. 집에서 한시간 떨어진 데인데 이렇게 자연이 좋습니다 머시름도 있고 지금 고추도 많이 얻어가요 아,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버스은못 땄지만 여기 찰리가 많이 따갖고 준비해줘서 많이 집에 갖고 갑니다. Like 하고 구독 눌러주세요.